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우장산입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질러가는데 오른쪽에는 느티나무, 왼쪽에는 소나무, 참나무가 쫙서 있는 이 길입니다. 네, 저, 저쪽은 우장산의 금득산이고 이쪽은 우장산의 원당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이 두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강서구민회관 이고 주차는 요 앞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요금은 저기에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5분에 100원 1 0분에 200원 이네요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당산 이고 바로 앞에 가 강서구민회관 이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이 이렇게 큰 숲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바둑하고 장기 뜨시고 계시네 우장산에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탑 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금덕산 이고 이쪽은 강서폴리텍대학 인데 이쪽은 원당산 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위치가 여기 구민회관 이니까 아 이쪽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도장도 있고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하곡동 우장산 로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은 5선 우장산역에서 5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 되고 차로는 강서 구민회관에 주차하시면 은5분에 대근식 주차비가 나옵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굉장히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지금부터 우장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에 두가지 금득산하고 원당산인데 아, 원당산도 엄청나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가면 한국폴리텍 대학이라고 나오네요. 한 500m 공도장하고 전망대가 한 지금 190m, 360m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을 올라가서 공도장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볼게요. 조금 올라오니까 건물들이 나오고요.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지나니까 저 앞에 힐링 체험센터라고 나옵니다. 여기 산책로하고 궁도장이 나옵니다. 아, 나중에 우장산 정상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궁도장이에요, 공도장 국공장. 회원들만 물론 이용하겠지만 구경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는 100m 정도 되는 것 같고 맞으면은 저렇게 빨간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잘 쏘시네요. 와 대단하시네. 파란 이렇게 확 휘어집니다. 쭉 한번 나와 주시면은 어. 예. 굉장히 많이 땡기죠, 보시는 것처럼. 아우, 엄청나네. <웃음> 예, 여기 안쪽에 공도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화를 쏘고, 표적판은 저 앞에 보이는 저 표적판 있죠. 여기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쏘는데, 거리상으로는 거의 뭐, 거의 100m 되는 것 같은데요. <웃음> 근데 잘 맞추는 분도 잘 맞지. 힐링챔센터 궁도장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장산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토길입니다. 황토길, 황토끼리. 아, 맨발로 이렇게 아, 굉장히 미끄러운 황토길이고요.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오니까 조격장과 황토길이 나옵니다. 고장산의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격탕, 저격탕. 아,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아, 마 황토길을 걷고 발을 씻고 이곳 조격장에서 다시 발을 시원하게 마사지하는 공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격이라고 조격장이 있고요. 여기 보고 고장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숲 사이로 있는데 엄청나게 숲이 우거졌습니다. 와, 위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시, 그냥 숲 사이는 시커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이 굉장히 우거졌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쪽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나 봅니다. 바로 앞에 여기 있는 나무들이 쪽동백나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굵기는 그렇게 굵질 않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저 아래에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나봐요 사람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숲은 굉장히 우워졌고요이 전체를 한번 바길다 바뀔... 도는 듯해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둘레길인데 여기 우측으로 가는게 바로 증상 인지 안내 표지판을 봐야 할듯 합니다 예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바로 경사가 심한데 데크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증상으로 가는지 안그러면 쭉 아까처럼 둘러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숲입니다 나무가 꽉차 가지고 하늘은 안보여요 왼쪽 오른쪽 뭐 어느쪽으로 도갈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완전 터널 같아요 오른쪽이 더 높은 언덕길이네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길이 뭐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올라가는 길이니까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숲이 굉장히 우거거예요아 깜짝 놀랐네요 약간 해가 지금 서산에 질려가는 시점이라 어둑어둑해집니다. 앞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네요. 길이 쭉쭉 뻗었습니다. 여기 정상인듯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설이, 생활 체육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가 오장산 정상입니다. 어떤 표지판이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면은 아까 그 넓은 도로는 이쪽으로 올라오네 이쪽으로 결국은 여기서 담맞네네 나무들이 쭉쭉 뻗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장산은 도심 속에 있습니다 금득산과 원당산을 합해서 우장산이라고 하고 높이는 96.1m 정도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은 기우제를 지내는 순간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장산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장산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 속 체험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길 끝냈습니다 여기 오장산인데 양쪽으로 숲이 행성되어 있는 그 나무들 한번 보세요 해가 지금 막 수산에 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거의 한 2, 30m 되는 나무들이 쭉서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는 너티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너티나무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다가요 둘레길로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전망대라고 돼서 올라가면은 한 90m 올라가면 위에 체육 시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거는 올라가실 때 왼쪽에는 참나무 같은데 양쪽을 이렇게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우장산입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 질러가는데 오른쪽에는 느티나무, 왼쪽에는 소나무, 참나무가 쭉서 있는 이 길입니다 전망대는 바로 오른쪽으로 90m 정도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 아,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같기도 하고요 까치가 계속 굴고 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고요 비가 웬만큼 와서는 안 맞을 듯 해요 이렇게. 하늘을 다 나무가 감싸 버렸어요 새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리네요 거의 뭐 시끄러울 정도 여기에 하도 새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서 잠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새소리 다양한 종류의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요 보면은 여기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어요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피할 수 있는 이런 벤치 벤츠, 아치형 벤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안에 완전 새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 너트티나무 엄청나게 큰너0티나무0 소리가 너무 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새가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리가 누군가를 시절하게 찾는 듯한 소리 같아요 저 위에 새가 있어요. 날아다닙니다. 새소리 완전 난리났어요. 아, 까치네, 까치가 많네. 그런데 이쪽에는 무슨 털려요, 소리가. 네, 아까 올라올 때는 여기 강서 구민 해관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축구장, 족구장 있는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족구장 방향으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아, 저 밑에도 족구장이고 여기도 족구장입니다. 아,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캠퍼스라고 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폴리텍대학이네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망대 정상까지 갔다가요. 여기가 정문인가 봐요 학교. 폴리텍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한곡동 우장산로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던 곳입니다 우장산은 금득산과 원당산 지금 보이는 생태 통로를 통해서 양쪽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장산의 짙은 숲과 궁도장 아름다운 숲길과 쪽동백나무 황토길 조격장, 축구장, 강서, 폴리텍대학까지 다양한 시설을 봤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